대한민국 부자 1일 3. 주장하고 <목소리> 있는 민준 마스크. 아 이거 아니요. 어해김김롱 아, 마스크입니다. 야마 아, 마스크 짱. 야생의 M P 가. 뭐야 죠관종은왜이관종은너 M P냐? <웃음> 나도 M P야. 오, 오상회 상해 수 뽀뽀해요. 상해 수출 티스리 생 민준 마크와 이거 실시간으로 다담기고 있다. 나 찍히고 있어. 자, 무시하고 무시하고. 일스크를 막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네, 네, <웃음> 합니다. 땡짱짱 짱. 원래 가운데 하지 관아그럼촬영령될것 같아. 어, 린다때린다제스크 따라가리 봐. 버스크 신고. 가 관종이에요. 관종이에요. 제로 주는 스 여자니 제로트는 마스크가 장기 김이라고 합니다. 김민준의 관중에 <웃음> 김동원이 나니다 야, 올로오십시오 배스! 특별 관중만 나가. 여기는 찐닭 사다 입니다. 예, 여기가 그 유명한 김동원의 공포 어, 공포 어 잠시만 저기 김동원 공포 놀이기구라고 합니다. 한국이 한국 대한민국 좀 찍자. 에이. 자, 올라오십시오. 네, 한번 김찐닭 사다의 사랑이시작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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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 이동 어 아예 한번더 돌려야 돼 아하 이런 한... 거 처음 사 아예! 처음 사봐가지고 아, 한번 이거 저, 저, 저, 이거 저, 이거 나왔죠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다리 세 개인 사람입니다 다리 세 개입니다 아 이거 아니 <목소리>